건강하고 맛있고 쉽고 간단한 식재료로 우리의 식단을 화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당근 라페입니다 아 우리 꼭 김치 있어야 되나요? 요즘 애들 김치 안 먹어요 아 근데 김치는 꼭 있어야 돼요 김치와 비슷한 또 우리나라에서는 김치지만 프랑스에서는 당근 라페가 김치 대신한답니다 그 2로 시작하는 그런 마트에 가보니까 당근 라페 만드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영상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보다 제가 만드는 게더 맛있습니다. <웃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재료는요. 역시 식여자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 그다음에 올리브유는 당근 들어갑니다. 이 올리브유는 이번에는 역시 야채에다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피코알입니다. 야메주브앱에는 3가지 산도 0.1% 이하의 올리브유를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구하기 힘든 디메트 등급을 받은 농장에서 수입해온 건데 정말 향이 좋고요. 산도가 정말 낮아서 우리가 먹으면 정말 건강한 올리브유입니다 어, 사실은 식재료가 가장 음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음식의 급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특별한 것들은 조금 여러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은 식단이 정말 고급진 어느 식당에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근라페는 그냥 이름 그대로 당근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당근과 레몬과 파슬리 요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식재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만드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식재료가 고급이어야지 음식이 맛있지요 그리고 밖에서 먹는 음식이나 우리집에서 먹는 음식이나 똑같으면 나가서들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만이 또 주부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요리 몇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당근을 칼로 채를 쓰시든 아니면 채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채칼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쁘게 썰어집니다 저걸 미리 썰어놨어요 당근을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김치처럼 늘 상시 만들어 놓고 먹는다고 합니다. 당근은 비타민A가 많아가지고 정말 눈에 너무 좋지 않나요? 또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당근을 참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올리브유는요 조금 기름지다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시는 게 윤기나게 넣어주시는 게 맛있습니다 요거는 피코알입니다. 파슬리 넣습니다. 색깔이 아주 얘랑 어울리면 너무너무 이쁘죠? 그리고 중요한 게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김치도 담기 쉬우면 우리 후손들이 다 김치 잘 담글 텐데 요새는 김치 잘 담그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많이들 안 먹으니까 또 사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치 기술이 다 없어질까봐 저는 조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음, 아신대로 빨리 김치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당근 사실 당근들 앞에 당근김치입니다 요거는 올리브유를 조금 많이 넣으셔서 흥건하게 반짝반짝하게 해야지 조금 있으니까 올리브유가 없으니까 요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맛은 있는데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올리브유를 조금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올리브유를 더 넣겠습니다 이 올리브유가 진짜 향이 너무 좋아서 정말 당근라에 한수를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만 들어가지 않나요? 혹시 내가 집에 이걸 갑자기 하고 싶은데 레몬이 없다 그러면 은 자연 발효식초로 하셔도 됩니다 살살 살살 다 섞이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사실 근데 이런 음식들을 해놓고는 또안 먹던 음식이라서 이걸 어떻게 먹지 이러고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다 응용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신 얌해주고입니다와 <웃음> 이렇게 쉽습니다. 벌써 다 완성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필수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당근을 많이 먹는 방법이에요. 자 당근 라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우리 한국식 김밥을 말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자 무슨 기름 넣을까요? 꼭 참기름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차피 올리브유로 만든 당근 라페이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넣어서 밥을 김밥을 말아봅니다 뭐 참기름도 엄청 좋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들기름도 엄청 좋은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지금 올리브유로 시작을 했으니까. 밥한 아, 공기를 여기다 다 넣겠습니다. 아, 그분들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그냥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해줬던 대로 두껍게 밥 넣어가지고 밥한 그릇 먹는 그런 시입니다 아이, 참. 멋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밥이 어디있지할 정도로 밥이 얇게 들 탄수화물에 도놀래가지고안 먹게 하느라고 아주 얇게 하는데 저는 여러, 사, 여러 사람이 한 입씩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요새 어디가니까 김밥이 유튜브에도 그러고 엄청 많이 계란을 넣더라고요 이렇게 계란을 또 엄청 많이 넣는 거 흉내는 잘 내요 어,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많이 넣고 자 이제 중요한 당근 라페를 넣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왜냐 여기다 넣으면 또 저지, 밥이 젖을까 봐 제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뭐 당근 어차피 김밥에 당근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그냥, 그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양 소세지, 이런 거는으 뭐 김밥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건강식이죠. 칼칼하게 상큼한 그럼 모든 맛이 다 납니다. 자 여기서 김밥을 넣고. 에이구. 오늘, 오늘 잘싸면 김밥장사나가는건데 당근 랍패 김밥 오 잘싸네 어머 이게 뭔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아이고 얘가 이 마지막에서 실수를 했네 한번 더만지겠습니다아 이거 실수기로 해야지 재밌는건데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썰어야죠? 칼이 있어야죠? 접시가 있어야죠? 풀어주세요.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공지는 주인 몫이에요 공지는. 음! 앞으로 김밥은 당근 라페 김밥으로. 음! 음!